연극영화과를 준비하는 학생들 계시죠? 어, 연극영화과 가면 뭐가 달라질까요? 연극영화과를 가야 연기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모르잖아요. 고등학생이나 내가 중학생인데 연극영화과는 뭐가 달라질 거다. 안 달라져요. 연극영화과는요. 그냥 공부하러 가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예술이잖아요. 예술하고 공부하고는 다른 거예요. 공부를 하면 물론 예술도 잘할수 있죠 그러니까 예술을 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단계로 올라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달라져야지 연극영화과를 들어가면 연예인이 될수 있다 연기자가 될수 있다 라는 착각을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연극영화과를 가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연극영화과안 가도 연기할 수 있어요 연극영화과를 가면요 오히려 독이에요 영국영학과를 가는데 왜 독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영국영학과 가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 할것 같아요? 영국영학과 입시 공부를 주거나 하다가 영국영학과 합격을 했어요 합격하면 무슨 생각 드냐고요 뿌듯하잖아요 내가 이 학교에서 날 뽑아줬잖아요 내가 뭔가 된것 같잖아요 그게 독이 된다고요 열등감이 없고 우월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가 뭔지 잘 몰라요 대접 받으려고 하고 생색내려고 하죠 내가 연기 공부를 해서 영국영학과 합격한 정도 수준이 있다고 자기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게 발목을 잡기 시작해서요 계속 그렇게 자기 발전이 안 이루어져요 연극영화과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뭘 알고 가라는 거죠 연극영화과를 가서 연기를 배우면 뭔가 길이 있을 것 같아 거기서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는 걸 배우다 보면 내가 실력이 늘것 같아 사실 연극영화과는 기반만 다지는 거예요 기반만 기초만 배우는 거예요 연극이란 무엇일까 영화란 무엇일까 실습을 통해서 이렇게 연기하면 될 거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영국영화과 배우들이 좀 있죠. 근데 그 비율 못지않게 영국영화과를 안 나오고도 연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영국영화과를 나오면 기본적으로 실력이 좋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영국영화과 나온 배우들의 비율이 영국영화과를 나오지 않은 배우들보다는 높은 건 사실이죠. 근데 그 이유가 영국영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실력이 좋은 게 아니고요 영국영학과를 나온 사람은요 어쨌든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지원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지원하는 수가 많은 것 뿐이라고요 영국영학과를 안 나오던 사람은 영국영학과를 안 다니고 있었지만 그쪽에 재능이 탁월한 것 같아서 지원을 해보게 된걸 거고 이제 그래서 되는 건데 영국영학과를 나왔으니까 영국영학과를 안 나온 친구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좀 우월감에 젖어있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실패한 경우가 더 많다고요. 오히려 영국 영과안 나온 사람들은요. 자기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더 뭔가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연기 공부 어떻게 하세요? 잘 모르니까 일단 학원 가잖아요. 학원 가서 어, 연기 강사님들이 가르쳐주시는 설명들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고 발성도 하고 뭐 호흡법이든 뭐 시선처리, 동작, 뭐 트레이닝, 유연성 다 배우죠. 그래서 연극영화과를 목표로 가신 거잖아요. 입시를 하시려고요. 그래서 꿈이 입시를 통해서 끝나냐. 난 대학교 입학을 하면 끝난 거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결국엔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나서 연기자의 길을 가겠다. 그래서 내가 성공을 하겠다는 라게 최종적인 꿈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냥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학원에서 입시를 가르쳐 주시는 입시에 관련된 분들이 가르쳐주는 연기는 입시하는 데는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연기자로 가는 데 있어서는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냉정하게 비판을 하면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은 요 연기를 가르치지 않아요 연기를 자기가 잘하면 자기가 좀 유명 스타가 되어 있어야지 굳이 연기를 가르치려고 하는 상황이 되지 않죠 이론과 실전은 다른 거잖아요 축구선수가 축구를 정말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음 축구 감독으로서의 재질이 부족할 수는 있죠 근데 그 감독의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사실 그 강사님들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창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플레이어가 돼야지 그 사람의 말하는 야 거기 톤을 올려 거기 톤을 낮춰 거기 이럴 때는 손동작을 이렇게 해야지 감정은 이런 거야 감정은 이렇게 표현해야 돼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되게 많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나쁘다고 생각해요 연기는 요 정답이 없어요 예술이잖아요 정해진 룰이 없고 공식도 없어요 다만 이렇게 생각을 해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봐 멘토로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 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주의여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연극영화과에 가서 대사를 해보고 액션을 해보면서 강사님이 말한 대로만 연기를 해요 그렇게 할 거면 그냥 녹음을 해서 반복해서 들으면 되지 않을까요? 강사님이 한번 연기해 준 거를 녹음해서 들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극영화과를 가시는 분들 아니면 연기자의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죽어라고 연기학원에 목숨 거는 거는 좀 안타깝다고 봐요 물론 모든 연기학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토시나 하나,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고쳐서 바꿔서 억지스럽게 만들어내는 그런 수업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들 제가 봐,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작 그분들이 정말 연기를 잘해서 이미 정평나 있고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있느냐 근데 그런 분들은 아니라는 게좀 위험하다는 거고 그래서 아마 더좀 이렇게 음,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려고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도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응용 영화가 학생들한테는 독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연기할 때요 어떻게 하면 잘해요 이러는데 그걸 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없어야 정상이에요. 어떤 대본을 받았을 때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어떤 사람이 표현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배우 송강호 씨가 연기를 했는데 와 정말 잘한다. 연기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송강호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연기를 했을 때 이거하고 전혀 다른 느낌이 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데. 학원에서 너무 정답식으로. 또 연기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스타니슬랍스키가 연기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나름대로 멘토를 정해서 여러분들을 보고 그렇게 연구하라는 거지 그게 정해진 룰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연기 패턴도 달라지거든요. 연기 공부할 때 감정 연습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감정이 그 감정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감정을 그럼 어떻게 끌어올리냐. 그게 감정이 끌어올리면 끌어올려지나요? 사실은 몰입만 하면 돼요. 모임만 하면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생각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데, 테크닉적으로 막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연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가르쳐 주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대본을 보고 그 대본을 완전히 내가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작가가, 이 작가가 의도한 것보다 더, 혹은 이 작가가 의도한 것만큼은, 내가 이걸 뿜어낼 수 있을까 보여줄 수 있을까만 연구를 해야지 이 소리가 억지 소리가 가짜 소리가 그런 것들이 연기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계속 앞으로 여러분들은 연기자로 성공하는 것 자체는 할 수가 없어요 입신는할수 있어요 입학은할수 있다고요 연기 지망생들이 연극영화과를 입학하기 위해서 학원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트레이닝하고 거기에 대본 연습을 하고 학교에서 주어진 대사들이나 지정연기 이런 것들 공부를 하죠 네. 그래서 그것에 목숨을 걸고 오히려 공부를 좀 등하시하는 것 같아요 연기 학원에서 중심적으로 공부했던 것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가요 근데 가면 뭐 붙는 사람도 있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연기 학원에서 가르쳐 줬다고 해서 다 붙는 거 아니거든요 연기 학원에서 안 가르쳐 줬다고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하게 알아야 될건 여러분들 연구년과 교수님들이 무슨 기준으로 입학생을 뽑는다고 생각하세요 연기를 잘하는 사람을 뽑을 거 같잖아요 연기를 잘하는 걸 뽑아야지 근데 연기를 지금 앞에서 정해진 대사 한 번만 가지고 연기를 잘하는 놈인지 안 하는 건지는 그 교수님도 아실 거예요 그걸 구분할 수가 없는데 그냥 단지 한번 멘트를 내가 대사를 하는 걸 가지고 내가 연기를 잘한다 못한다를 다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럼 왜 시험을 봐요 아, 그럼 시험을 안 봐요 시험을 안 보고 누굴 뽑아요 제비뽑기로 뽑을 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될 베이스는 연극영화과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연기학원에서 죽어라 연습했던 그연기의 토씨 하나, 음량 높고 낮음 하나, 호흡이 길고 짧은 거 하나하나를 다 체크해서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경쟁률이 50대 1이에요. 30대 1이에요. 학생 수를 100명 뽑아요. 그럼 몇 명이 지원자가 옵니까? 그럼 어마어마한 지원자가 오죠. 그 지원자들 교수님이 다 하나하나 일일 그렇게 분석한다면 그게 컴퓨터지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해요. 교수님들은 냉정하게 이렇습니다. 괜찮은 놈인지 아니지만 봐요. 저놈이 이 학교에 들어오면 잘 배워서 졸업하면 인재로 갈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여긴 학교잖아요. 학교에서는 지금 능력 있는 배우를 프로를 뽑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을 뽑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뭐하고 있냐면 연기 학원에서 죽어라 토시 하나 안 틀리려고 음량 하나 잘안안 어, 틀리려고 눈 시선 처리 하나 잘 하려고 그런 거안 중요하다고요 차라리 희한하게 생긴 게 나아요 차라리 다른 놈들보다 엉뚱하게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눈에 띄는 게 낫죠 거기서 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수천명 사람들 앉아서 계속 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역발상을 하라는 거죠 발상을 교수님의 입장에서 당신 같으면 누굴 뽑겠냐고요. 여러분 같은면 누굴 뽑겠냐고요. 어떤 사람한테 이 점수를 더 주겠냐고요. 열심히 성실히 준비한 사람은 결과물을 보이긴 해요. 그런데 그 결과물을 준비 안 해온 친구들이 그렇게 많을 거냐고요. 거의 다 준비했다니까요. 거기서 에 보여지는 건 나만이 갖고 있는 내 매력인데 그걸 어필을 못하고 죽어라 연기 연습만 해가지고 말 연습만 대사 연습만 죽어라 해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럼 떨어져요 그럼 붙어도 재수예요 재수를 붙은 거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영국영학과를 붙는 비법을 알고 있냐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입시학원에 가서 입시학원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대사에 목숨을 걸고 왜? 아는 게그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지금 매달릴 곳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막 올인해서 실제 입학시험한 장소에 가면 긴장하고 떨리고 그래서 내가 준비했던 것들 만 잘하려고 막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갖고는 승산이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역발상을 하라고 역발상을. 내가 교수라면, 내가 저기 심사위원이라면 누구를 뽑을까? 왜이 아이를 뽑을까? 그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 많은 경쟁자들 중에 내가 저 사람 기억 속에 남으려면 그게 뭔지를 찾아야 되는 게 입학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연기 공부하는 친구들의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되게 유명한 드라마의 한 장면이 있어요. 그 드라마의 한 대사가 되게 명대사예요. 근데 이 대사가 이 시험에, 이번 시험에 그 대사를 지정연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드라마의 명대사라는 말은 많은 학생들이 봤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 사실은 명대사가 됐다는 얘기는 그 연기를 했던 배우가 연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보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겠죠. 그 감동을 받은 걸 나도 봤단 말이죠. 나도 그 감동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미 한번 들어온 그 연기가 내 머릿속에 잘안 잊혀져요 그래서 이 대사가 그 사람처럼 표현됩니다 그 사람 따라하기 바빠요 그 사람이 했던 연기가 마치 그게 답인 것처럼 가요 그러면 연기 공부를 해오던 수많은 학생들이 그 장면들을 다 봤다면 여기 온 학생들의 99% 이상은 그런 스타일로 연기를 해요 그럼 교수들이 볼 때는 다 똑같죠 그쵸? 다 똑같잖아요. 근데 한 친구가 99%처럼 말고 1%인 한 친구가 그 드라마를 못 봤어요. 외국에 살려왔나 봐. 한국에서 드라마를 못 봤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게 명대사인지도 모르죠. 그 그러니까 대사 보고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이 연기를 표현해요. 명배우가 한 것보다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거성대모사것보다 부족할 수 있는데 교수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놈이 접근하는 방식이 더 창의적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연기 공부를 해서 입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관점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